안녕하세요, 희조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현재 3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제 친구들도 그렇고 간만에 뵌 친족분들도 뭔가 제가 춤이나 우대 그쪽 전공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제가 평소에 어떤 어떤 수업을 듣는지 또는 시험 준비하는 과정과 온라인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미디어 전공이나 한국대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꼭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바로 시작해볼까요? 我諗我個設師嘅我諗唔緊要啦拍出嚟我開心佢好吃喎呢個下嗯好啊有啲我幫你知我時我試我知我知<笑><笑> 이 썰어 잉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못 가잖아요 방금 공지가 떴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미리 이메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깜빡해가지고 지금 빨리 이메일 보내드리도록 해야겠어요 뭘 써야 되죠? 지금 워졌어요 아, 아침 운영 안니란 그게 왜냐면 진짜 택배 수정는데 그냥 잠좀 자고 싶고 후6하기도 근데 이미 깼으니까 2시간 안에 잠깐 공부를 했죠 얼굴 돼가지고 진짜 거짓말 아시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한몇 시간 뒤에 진짜 안내겠다 싶어가지고 이 몸을 끌고 나왔죠 어떤 사람이 집에서 공부나 뭐 하면 더 집중 잘 되잖아요. 또 어떤 사례는 도서관 같은 조용한 데에서 집중을 잘 했는데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친구랑 같이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도서관에 갔는데 친구가 열공을 하는데 제 옆에서 꿀잠이잔 거죠. 여기 저기 다니면서 제가 어디서 집중 제일 잘 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카페에서 제일 집중이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어서 맨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거의 8시거든요 여기는 카페 겸 식빵여가지고 되게 맛있는 냄새, 밥냄새 엄청 나는거요 배고프네요 제가 아직 안 먹어가지고 일단 야할일 마저 끝내고,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한시 좀 넘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스터디 가이드를 주셨는데 제가 어제부터 한번 제 필기로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 짠. 제가 원래 좀 쓰면서 기억이 잘 되는 편이라 이렇게 10페이지나 진짜 꼼꼼히 한번 써 봤어요. 그래서 그때 중간국사대 쓴 필기를 같이 합쳐가지고 26페이지의 필기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더 외우고 자도록 할 거예요. 내일 시험 전이나 끝나고 공부할 때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Good to see you here, week sixteen. I'm sorry you have to come in, but Cheryl, present. Mm h -hmm. Now it should be open. Good luck. Thank you, everybody. Ciao. <laughs> Thank, Thank you, you. r s Thank you, you, you r e I hope to see you in person. 여러분 지금 시간은 거의 새벽 1시 45분이에요 제가 조금 미쳐가는 중인 것 같아요 1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아직도 잘안 외워지고 좀 헷갈린다 말이죠 근데 계속 외워도 뭔가 졸려서 그런지 머리에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 커피라도 다 먹을까? 아니면 뭐 뭐라도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방금 라면 봉지 꺼냈거든요 딱 칼로리 보고 다시 넣었어요 진짜 내일 시험 망했다 어떡하지? 괜찮겠지? 아무튼 일단은 셋시를 목표로 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시험 보지 말든지 <웃음>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마저 하고 아마 내일 다시 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